네, 저는 내리 네, 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차를 뽑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목돈을 들여 썬팅을 하게 됩니다.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고 퀄리티가 좋은 제품들은 가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앞유리만의 썬팅 가격이 비싼 것은 100만 원 이상 고가의 제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썬팅이 된 유리를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비싼 돈을 들이고도 썬팅을 조금씩 손상시키면서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거주하는 곳이 아파트이거나 출입이 가능한 차량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앞유리 안쪽에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비싼 돈을 들여 선팅을 한 곳에 붙이기가 꺼려지고 또 교체하거나 필요가 없어서 떼어야 할땐 선팅 필름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팅이 된 유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관리하는 방법을 짧게 알아보고 또한 가지 앞유리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꺼려지는 분들을 위해서 꿀팁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세차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창문의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방법으로 닦고 있는데 문제는 유리 세정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계면활성제 성분이 포함된 세정제는 필름을 산화시키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붉게 탈색이나 변색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은 이와 같은 중성성분의 유리 세정제를 썬팅이 된 곳을 1차로 닦아내고 2차에 이런 정제수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필름이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잔산화 얼룩이 생기지 않게 해서 항상 깨끗하게 유지 할수 있는 거야.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앞유리 안쪽에 스티커를 붙이기가 꺼려지고 교체 시 손상이 우려될 때 이런 것을 예방할 꿀팁 한 가지를 알려줄게 준비물이 필요한데 이런 투명 홀더 파일이나 이런 손코팅 필름처럼 비슷한 것을 준비하면 되고 고무 큐방이 두개 필요하고 펀칭기 하나만 있으면 돼 음, 나도 이렇게 입주 스티커를 받았지만 붙이는 것이 꺼려져서 붙이질 않고 있었는데 우선 투명 홀더 파일을 스티커에 가로폭과 맞춰서 같은 크기로 잘라주고 세로폭은 스티커의 크기보다 위아래로 2cm 정도 여유있게 잘라주면 되고 참고로 스티커가 여러개인 경우는 좀더 길게 해서 잘라주면 되겠지 다음 모서리의 뾰족한 부분에 손을 다칠 수도 있으니까 살짝 도려내주고 펀칭기로 위아래에 구멍을 내준 다음 스티커의 테두리를 벗겨내고 잘라낸 파일의 중간에 붙여주고 스티커를 붙이 면의 반대쪽에서 위아래 구멍에 큐방을 끼운 다음 앞누리의 안쪽 적당한 곳에 붙여주면 되겠지 어때요? 밖에서도 잘 보이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겼을 때 스티커를 제거하려 하지만 손이 잘 닿지 않고 도구를 이용하다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고 떼는 것을 포기하고 여러 개를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별것도 아니지만 썬팅필름의 손상에 신경 쓰이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가 알린다. 수고했어. 동투뷰요.